s the e s t i n g 보고 싶다. 보고 어요 보고 싶어 요고 네. <놀람> <놀람> <지금. 웃음> <놀람> <지금, 놀람> 이때 조금 많이 들어보나요 네, 조금 그런 거, 많이 들어보시요짠 <놀람> <놀람> 여기 짠할때 거의 의자에 앉아 있시니 <웃음> 시작, 네, 빼, 시작. 네. 네. 네. 앉는 거는 좀다 많이 안는한사시요스기울이리더라고요 자리 자리 튀기고네. 자리 요 네, 어떻게 해요? 자리 시작, 따다따 이때 조금 먼거 같아 어. 이거, 이게 지금 멋있어 좀 나랑 하나가 된 느낌? 다시 시작 Let's see o no 네 좋아요 네. 네. 네. 네 네. 그리고 여기 손 맞출까요? 네. 이렇게, 이렇게 이것도 렇게이 어, 오늘 살짝 이 정도? 이 정도? 짱 진짜 내가 얼굴을 쓰는 거야 내가 막느끼면서쓰고 넘어가 그다음에 이 정도? 음. 넘어가 넘어가 음. 네. 오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어, 얼굴 쓰러지네요 진짜 나 느껴요 여자를 가고 라안다응 점점 서있는 화가 나네 뭐가 또뭐게저 하게 <웃음> 있으면 <맞아. 웃음> <응. 응. 웃음> 그럼 수요일에 <웃음> 네. <웃음> 우린 끝이 아니야 <웃음> 응. 연습로 다시 될 때까지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저희가 내일 모레 쇼챔에서 최초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댄서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평균 연령이 되게 낮아요. 20대예요. 21세! 좋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고 이제 댄서분들은 귀가를 하시고 저희 셋은 나와서 연습 을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. 왜냐면 간격이 너무너무 안 맞아요 어 아주 막아 어, 미쳐버릴 것 같아 더 연습하고 가야지 음.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 가세요 여기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네 무릎이 더들어와 돼. 지금 거의 안 들어왔어 음. 그래야 생각만 해안으로 와. 베이플리스